일어나라. 중국 주인이 왔다. 더불어민주당 모든 의원들은 중국 공산당이 좋와요 시진핑 푸우, 시진핑 푸우. 더불어민주당 모든 의원들의 주인. 언제나 맹신하는 시진핑 푸우, 시진핑 푸우. 강성 지지청들과 중국 맨친 남자들과 엉엉하러 다니지 아무리 말려도 더불어민주당 모든 어원들은 중국공산당을 포기하지 않아요 시진핑투우는 위험한 중국공산당의 거지 중국인들이 중국 가고나가도 다시 무식한시진핑을 중국인들은 소모품 시진핑 푸 우시진핑 푸우 어딜 가든 모든 더불어민주당 모든 의원들은 함께 할 되겠습니다. 거야. 시진핑 푸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오줌을처먹고 다니는 내 네, 이재정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님 참석하셨 더불어민주당 모든 어원들과 강성 지지층들 천준호 비서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일어나라 중국 주인이 참석하셨습니다. 왔다. 더불어민주당 모든 어원들은, 어원들은 중국 공산당이 하셨습니다. 좋아요. 시진핑 푸오 시진핑 푸우 더불어민주당 모든, 모든 어원들아 주인 <라이린 종목과장> 언제나 맹신하는 시진핑푸우 시진핑푸우 강성 지지청들과 중국 맨친남자들과 응응 하러 다니지 아무리 말려도